7과 listen n o talk 1. e yeah, Brian, is your band going to play at the TMS Festival? h yeah, t s going to play. 연주할 거니 10대 음악제 그러니까 학교숙제라는데 너네 밴드가 연주할 거니 You're, um, yeah, you're practicing. I was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 중이야 그랬더니, 자 요게 핵심인데요 그래 그러면 무슨 종류, 어떤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냐 What kind of music are you going to play this year? 그래 올해는 어떤 종류, 어, 어떤 음악 할 거야? 이런 얘기죠 What kind of? 자, kind가 이때 종류고요 무슨 종류의, 즉 어떤 음악 이런 표현을 할때 쓰는 거고요 What kind of music? 어, 그니까 러 여긴 단수를 썼지만 복수를 물어볼 때는 복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 kinds of books?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복수가 됩니다. 그럴 때, rock music will play songs from the 90s. From the 90s as 90s는 90년대라는 표현입니다. 90년대 음, 노래를 연주할 거야. 네, 2번이요. 2번. Can you help me? I don't know how to paint clean lines. 아,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자, I don't know how to. 이런 건 배웠던 건데, 음문사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거. 어떻게 뭐뭐 하는지 몰라. 어떻게 깊 선을 깔끔하게 할수 있는지를 모르겠어 How to paint clean lines 깔끔한 선을 그리는 법을 모르겠어 네, 그래서 역시 또 도움을 청하죠 What kind of music 아, What kind of brush are you using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붓을 사용하고 있었니? 얘기죠. What kind of brush are you using? 자, 여기서 this round brush 라고 했던 걸로 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거 둥근 붓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니까, I was using this round brush 이런 표현이 있는데, I was using 은 생략됐어요. When you paint lines, 네가 선을 그을 때는, a flat brush is better. 그러니까 납작한 붓이, 납작한 붓이, flat이 납작한이에요. 그게 더 좋아. Try this one. This one.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다시 받는 건데요. 여기서는 brush를 받고 있어요. 이 put. 그러니까 이거, 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이라는. 단수 하나이니까 this one 이랬는데, 이거 써봐. 이런 얘기죠. Try this one. Try this brush. 브러쉬. 브러 h 를 계속 반복하기가 그러니까 try this one. 이거 써봐. Okay, thank you. 자, 여기, 대화 순서. 자, 도와달라. 그래서 어떤 걸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 그럼 그래, 뭘 쓰고 있었어? What kind of r s were you using? 그거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충고. Yeah. Hello, Steve. Hi Anna. We're meeting at the art festival tomorrow at 1:30, right? 자 이제 축제가 드디어 열리나 보죠? 내일? 우리 만날 거지.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ing는 진행형이 아니라 tomorrow 보이죠. 네. 내일 이런 가까운 미래. 이제 we'll meet이라는 건데, w e r e gonna meet 이런 건데 그냥 가까울 때는 이렇게 미래 시제가 있을 때는 현재 진행형도 미래형을 씁니다. 미국인트처럼그러좀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우리 내일 축제에서 어 만나지. 근데 한시 반에 만나지? 그치? 맞지?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 right? 그 그러니까 앞에는 평서문을 쓰고 의문문이 아니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문문이에요. 원래는 뭐, are we meeting?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회화체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서문처럼 말하고, right?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는 거 맞지? 뭐 이렇게. Right. What kind of performance do you want to watch first? What kind of performance? 어떤 종류의 공연? 즉, 무슨 공연? What performance 이 s 되고? What kind of performance do you want? 원하니? 너 어떤 종류의 공연을 i 고 싶니? 제일 먼저? 너 먼저 뭐 보고 싶어? n g w h i d o n t w a t c h t h e h i p h o p d a n c e performance f i r s t 나는 먼저 힙합 댄스 공연을 보고 싶어 s o u n d s g o o d 동의합니다. a n t i y o p d g o r o e p e m a n c e t w i t m a 거는 근데 이 i g h t i h p c e r It's at 2pm at the gym, right? 음, um, 이거이거이거 맞지 그지? Yeah, and how about watching the play? Romeo a n Juliet at 4pm How about watching? 어, oh, 이건 어때? 제안하는거죠 Romeo a Juliet을 4시에 보는건 어때? 그래다보는거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Oh, the one at the main h o l e n e a r gym? 자, the one at the main h o l e n e a r gym? 이것도 사실은 그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지만 꼬리를 좀 올리면서 음음문이 되는 거죠. 네네네. 자, this one, this 아, uh, the one. the one은 이때도 역시 one은 그 그것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음, music, play를 얘기하겠죠. the play라는 건데 앞에 있는 the play를 반복하지 않게서 해그 연극은 그 메인호 대강당 뭐 큰 홀이란 소리인데 주요 대강당부터 이렇게 합니다 체육관 옆에 있는 대강당에서 하지? 그래 좋아 sure 봐야지 물론 봐야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내일 만나는 약속 정하는 상황 음, 확인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내일 공연에서 뭘 볼건지 what kind of performance do you want? 첫번째로 뭘 볼건지 힙합 댄스 먼저 보고 그 다음 동의하고 또그 다음 2시에 뭐 있지 어, 힙합 댄스가 2시에 있지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연도 이제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음예그 more q 좀, 좀 볼까요 네이거좀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 나는 답을 바로 보여 줄 테니까. w h e r e s b r i a n s yeah, band going to play? 자, 어디에서잖아요. 어디에서 연주할 거냐? 어디서 연주해? 기억해 그러면 얘네는 그니까 it is going to play 어디 어디 그게 나와야 되고 what songs will burns band play 무슨 노래를 할 거라고 했죠 예 what does she want to paint paint 뭐 그리고 싶어 하더라 답볼게 확인하고 다음. 네 그다음 음, 또 무슨 문제요? I cannot go to the art festival tomorrow. 안갈수 없어. 아니지. There will be a, a hip hop dance performance at the festival, 맞죠? The performance starts at 4 p.m. 아니야, 로미아 중요해. 네. What kind of festival will Anna go to? 예, 뭐 어떤 페스티벌에 가죠? 그러면 she will go to 어떤 어떤 페스티벌 나와야 되고 Where will they watch the hiphop dance performance? 어디서 그들은 힙합 댄스 공연을 볼 겁니까? 그러면 they will watch the hiphop dance performance. 어디 어디 어디 제일 뒤에 나오면 되고 What time and where is t h e play Romeo and Juliet? 예, 몇시 그리고 어디서 Romeo and Juliet을 어, 하지요 네. 자 이런거는 이제 문제가 다음 위에 대화를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대답할 수 없는 거 이런게 나오죠 예, 네, 일단 정도 확인하고 가세요